괜찮다, 근데. <웃음> 근데 나좀 <난> <웃음> 괜찮네. 나는 근데 힌지가 되고 싶거든. <웃음> 그, 그 사진이 별로야? 셔프하게 나오잖아 어. 나는 1일은 진짜 별로였는데 13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1 3이 훨씬 나아 봐봐 아, 게이트요 <웃음> 나는 막 이렇게 펜스 구매하는 카트 이유로 달라 해가지고 드루 끝치사해서 그냥 갑니다. 우리 캐리어는 왜안 보이고? 누가 <웃음> 갖고 갈까? 이가 이거 니거 네 아니야? 저거 니거 네 아니야? 들리는 아, 내내 아! 아! <웃음> 내 캐리어... 어디 갔어? 어, 잠깐 가봐. o oh. m o 맞아. 아 근데 건물이 진짜 예쁘다. 들어간다? 어? 엄마? 어? 뭐? 어? 와잉? 어? 사람들이 근데 아. 이 주변에 도 내가 찾아봤는데 젤라도 지짜 아, 많은데 진짜 원래 데리러 안 되고 진짜 원래 데리러 안 되고 진짜 원가 데리러 안 되고 진짜 원래 데리러 안 되고 진짜 원래 데리러 안 되고 진짜 원래 고 싶은 이 마음은 아니겠고나우리 조금 불안할 때는 앉았어 내 부가 이되는괜찮원아 <웃음> 어, 밖에 없는 거 없나? 뭔가 무슨 지모르겠 당근 리고 택시가 15분 째차죠나 14분이란 말이야 기가 다빨렸겠다 <웃음> 아, 그룹도 많다, 야. 식기 세척기. 위치는 조금. 근데 나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하철 타고 니까나 어. 이제 씻으니까 좀 괜찮네. 아까 진짜 나한테서 썸네가나 와가지고. 바지가 잠옷이 맞지? 안녕. 소금 바지 아니지나이 냄비 키치하트인줄 알았잖아. <웃음> 하나를 하면 나는 것 같고, 반개일 것 같아. 네, 반개, 반개. 진짜 라면을 방금. 빨리 소주하고 싶은데. 밥을 많이 먹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돼요? 어? 근데 빈 기내식 양이 좀 작지 않아. 네. 음. <웃음> 그냥 이렇게 <웃음> 아우 시원해 해가 안 진다 했나? <웃음> 나잘 모르겠어 엄마 타임이 뜻이 그렇더라고 해가 느껴 너무. 어우 시원해 여기 6시에 문 여는 빵집이 있다는데 가볼래려 도모도 내가 이렇게 지도를 좀받겠든 파니님과 뭐 샌드위치 맛집이 있다 하대 그래서 오늘 그 스타벅스 리저브랑 무슨 성까지 해서 가면 되겠다 파을좀 그렇게 구했을 수 있다, 어쩔 수잖아지금면 괜찮아 내문여이 까먹는 건가? 그거 아나? 우리 오늘 밤에 또짐 싸야 된다 데시차도 없고 비행도잘 타고 <웃음> 할랭건 아니지 <웃음> 술병이 막 나뒹굴고 그러네 여기는 뭐 화장품 하먹어 되나 보네. 다 풀어놓더라고 지하철 여기도 그냥 개가 막 들어오더만 막 맞아, 맞아. 이빗이갈때 네 아무도 니하고안하더아니하도안하참 네 <웃음> 어, <나도. 웃음> 노상주차가 아니야 <웃음> 불법주차 단속을 안하나봐 아, <웃음> 아니, 앞에, 이리 들어있는 거리펀리 펀드로인. 우리 펀드로인. 우리 로 Take away no. or y t a k e away. s e r v This one. One, one croissant. <inc scientifically> <foilfish>. croissant. Croissant. Broissant. Croissant. <s> <tangent> 막뀌었던 게, 그냥 바뀌었 게, 바뀌었던 아 바뀌었던 게, 었던 게, 바뀌었던 게, 바뀌었던 게, 바뀌었던 게, 바뀌었던 게, 바뀌었던 게, 바뀌 게, 오, 오. 오, 음. 오라 음. 음. <놀베> <제 트리를 줄네. 놀베> 게, 안녕 이탈리아 사람들 너무 불친절하고 우리 오늘 길가다니 음, 니아오 당하고 수르 그래, 엄마 수르 엄마야 수르 응. 수르 엄마 여기있다 이 수르 내가 오늘 사퇴 시키면서 멘탈 키워라 좀 해줘야겠다 부탁할게 귀여워 음. 어, 피곤하다 어나좀야 나도 어제 7시에 잤어 진짜 음. 보이네 우리 진짜 적은 분이야 우리 두오모, 두오모 상당 갔다가, 프라다 분점 있대, 거기 갔다가, h m 도 가고. 음. 나 올리브 별로 안 좋아. 나 <웃음> 올리브 별로 안 좋아. 아니, 진짜 좋아. 이거는 맥주랑 많이 <웃음> <만약에 웃음> 먹어야 될것 같다. 이름 뭐야? 고, 고바토, 고바토 베이커리. 명어때다이럴수 음, <웃음> 음, 맞아. 야, 홈플러스 같다, 진짜. <웃음> 재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하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니아오라고 아. 하지 안녕하세요도 그러면 인종차별 발언인 거야? 인종차별 안하야 그럼 니아오도 인종차별 응. 아니야? 어, 치즈가 진짜 크네. 펌과 제리 같다. 어. 가... 어. 아니, 일류로라고? <웃음> 아 근데 난 이란 게 아니야. 괜찮다. 와. 여기 선물 사도 아. 되겠다. 잊말라유로한다고 <웃음> <웃음> 아니, 왜 나무에 두고 왔어? 올리브영. 이것도 취약인 거? 취약이 맞겠지. 응. 약간 우리 좀 새로운 거를. <웃음> 아, 진짜? 응. 와 라면도 한번 끓여 먹어요 뭐 예쁜 물은 없대 여기 사다 0.19 유로인데? 유로인데? 왜 헐지? 특이하게 <웃음> 생겼네 어, 신발이 같다 <웃음> <많다. 웃음> 와, 이런 거 귀엽다 바다갈때 챙겨가면 예쁘겠다 아, 지하 아니야? 지하 사항 은행배 뭐라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볼게요 뭔가 단단해. 여기를 아, 넘겨야 된다. 아, 뽁뽁이다. 아이소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라는, 뭐라는 거야. 어쩌라고. 뭐라는 거야. 뭐하는 거야. 밖에 갈래. 너무 답답해. 8.66유로. 저는 카드 챙겼지? 핸드폰 입고. 아, 우리 이제 준비해서 도움모 가면 될 듯. 아 근데 타볼까?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한 내가 한칸 찍어도 돼 내가 자꾸 있을게 이게 나오면 괜찮나? 아니 나는 나오면 안 되지 나는 <웃음> 나오면 안돼 이것도 렇게 가브레토로 <웃음> 나는 사진으로 찍는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마찬가지거든 음. 거기 놔둘게 어 우리 여기 되게 특색 없다고 <웃음> 싫어했다, 아닌가. 하고, 이치게고 버거리가 진짜 많고, 동성로에 교동이 있어. 이쁜 게 너무 많는 거야. 저 원피스가 생겼나 보다. 그만 파야 되나? 아, 내가 좀몇개 다녀봤는데, 명품 브랜드랑 좀 같이 적절하게 영업을 오늘은 못할게. 간다. 너무 마에 들었잖아. 음. 오늘은 씻고 준비해서 두오모에 갑니다 두오모 성당 두오모 광장 일대에 갑니다 야, 선크림 발랐나, 니? 여기 올려져 있디. 모조리. 지하철 타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 밀라노에서는 아예 그걸 해버리지 아그 3일치를 끊어가지고. 그래, 그래. 이게 영수증 같은 <웃음> 건가 봐. <웃음> 큰일 날뻔 <날까요>? 했네. <웃음> <웃음> <웃음> 3통. 오케이, 오케이. 왜안 들어가지? 되게 친절하다 정당, 인미당, 바람반 비둘기반. 아, 사진 찍어야지. 여기가 잘 나오거든? 근데 여기 너무 뒤에가 볼품이 없는거지 어? <목소리도> 어? 예쁘다. 먹방? 어? 생로랑? 가나, 예쁘다. 근데 들어갔어, 그냥. <목소리도> 날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웃음> 나는 스폰티니를 먹어보는 거. 음. 얼음도 안 주는 거. 야 그러면 색깔이왜 이래? 뭔가 더 잘못된 거 같다. 코프치노 음. 아니야? 코프치노. 올라안 묻어. 코프치노가 정말 못할미스코스미스코스정 뜨뜻하다. 나 거의 치즈못 먹었어. 멸치 같은 거. 오래돼서 좀 식은 애. 짜증. 한조비맞았 먹기가 너무 얇아. 진짜 짜. 우리가 음. 먹은 것 중에 제일 짜장 여기는 피자를 와.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먹는 거 진짜 얇았다. 니 <웃음> 네 다리가 괜찮은데. <깨끗? 웃음> 외국인들이 그렇우리가 <궁금해. 웃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음치를 엄청 잘 먹는 느낌일 거 아니야. <웃음> 저 염식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기술하겠다. 이거를 먹어야겠다. 진지어 아, 짤릴지도 않네. 젓갈맛비 있어. 사람 짤려. 미리 지났지. 사람들 진짜. 이렇게 짜는 게 괜찮은데. 그냥 <웃음> 지성공이일어어 <유료가> <웃음> 여행 갔다 오면 숙소 <웃음> 거. <웃음> <웃음> <웃음> 가기 전에 하고 보다 갔다 오는 게 낫겠지. 아그 v a 로 o s a v o l v 아 r Vídeo 까0 0 0 o b r a d i g a a 뷰리풀와 이거 녹는다. 그래서 지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미국인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백인 세명 남자가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아 맞아. 날씨가 다행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쁘다. 왜 노스냐고 물어봤지? 응? 털이 날라나있네. 맞아 여기 사진 찍게 해주거 진짜 지 선글라스를 사버렸습니다. Thank you, thank v e a nice day. 라서마 들어. 계속 고민했던 거라니. 흰색 거는 싶었 그냥. Thank you. Can I have a e a p 뭔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다. 해 <웃음> 보라. 예정 어... 전통... 어, 고급적 인 어. 고급적... 응. 어, 꽃도 한번 사볼까? <웃음> 우리 내일 훔질려야 <훔칠해야> 된다. 스트레스에서가자꽃 <웃음> 성공이 제고나 <웃음> 아저씨를 나는데 너무 감성적인 거야. 진짜 예쁘게 보다 아 M6가 뭐야? 야, 마르실라 음. 스콘 음. MM6 티셔츠 세장에1 1 5일로 <웃음> 기본 티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 마르실라인데 생제발견 <웃음> <웃음> <샘> <웃음> 세인트 제임스가 5만원 레이미 네, 20만원 1 9 7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가격이 2 4 5일로그리 You t 觉得 I m 깜짝 놀 야순이 꺼져놨지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오는 되게 편집적 같다 느낌원하거라지않냐면아 <웃음> <웃음> <거랑 예쁘지> <웃음> 우리 물맞다 어떻게 <웃음> 어, 너 응. <목소리도> 나는 텃밭을 가야겠다. 아닌데 이제 해가 질렁말렁하네 아, 목적이 터지겠다 아. 내일 이동하는 날이라고 서난 호텔이래요 11시가 1시라서 네. 바로 도찾하자마자면 되겠네 여기 있어 여기 미켈란젤로 언덕 미켈란젤로 언덕이 해질일역이있 해즈일역이 온 있으니까 밀라노의 유일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집이래요 이렇게 앞감이 있고 이렇게 높은 신발을 이 찌는 날씨에 <웃음>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발이 너무 아픈 곳이거가어 이거다 이거야? 아 이건 돈인데? 거짓가 여긴가? 돈은 거 어디? 거. 나는 거아 음. 여기다 이거 어, 여기 아, 아, 가 거야? 기나 어, 왔어 야사실 제대로 나온 게 없어 어. 이유로면 얼마고? 2천 원이가어한 2천 그, 원 그. 그지 같다 이유로면 <웃음> 땅에 어졌다 <웃음> <웃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어, 되더라. 근데 꽤나 잘찾아가 그러게. 우리 이제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근데 또 적응할 만하니까 내일 가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라. 45분인데 해가 안 쪘습니다 이렇게 한 6시 분인데 이벽가면 너무 짧다 한 박사일? 드디어 집에 왔다 우리 거의 10시간만에 집에 와버렸네 아우 힘들어 갈 때, 식기 세척기 돌려갔는데, 엄청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어제 미처 게시하지 못한, 진 <웃음> 아밤 겁니다. 아, 배고파. 새까매졌어. 이 발바닥이 <웃음> 진짜 새까매져. <깜짝이야>. 아, 진짜? <웃음> 꿀꿀이 죽인데? 없어? 어, 오히려 좋아. <웃음> 이렇게 쓰는 거 맞나? 꿀물이 <웃음> 없어지고 있네. 오, 과연 꽤 느낌 있는데? 땡. 가슴만 나왔네. 이 가슴을 너무 찍고 싶더라고. <웃음> 예뻐서 야 아까 그 피자보다 더 짜다. <웃음> 이게 <똑같아>. 블랙이라 미친 <웃음> 아이가. 아까 그 피자 그 엔초비보다 음. 더싼 말이야. 그럴 수가 있나? 오. 아우 짜버려. 어 치울 수안 파나? 응. 치 음. <웃음> 나한번 찍어볼게. 이거랑 이거랑 봐가지고. 어? 뭐놀려는 하는... 그거 앞에 동그란 버튼 음. 있거든. 좀 너무 부자연스러웠나. 우리 별로... 음. 괜찮나? 응. 너무 귀엽다, 근데. 짜란 관광용포다 놔두고 두어 먹으면 이런 데다 놔두고 에어비엔메서 그... 폴라로이드를 하나 사고 싶네 이거 보니까 응. 이거 좀 다른 폴라로이드거든 원래는 좀 1억 타이가 이런 느낌이잖아 응. 이건 정사각형이야 응. 그래서 좀 특별해 끗마음에 응. 그, 그, 들어 잘씹었다 아, 약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우리가 이탈리아인지 노면동인 <도면> 좀... <웃음> 되게 잘 나온 네요 이도 되게 힙하게 나왔다 어, 이제 좀 색감 좋네 아 맞네 아 근데 라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웃음> <웃음> 김치가 별로 생각은 안 해봤나? 있으면 적겠다는 마음은 들지만이거 묻지 않아. 간장 소를다 프린트해요. 요거는 안 가져오고 요 가야 되거든제인은 <웃음> 그렇구나. 아 근데 나 살이 진짜 많이 빠졌나봐 얼굴이 콸쏙하게 나와 이거 오늘 너무 힘들어 라면 둘러 맛있다 이 네. 피렌체 아니 어제 왔는데 내일 가야 돼나 이런 게 너무 싫어 근데 이탈리아는 다 배웠어 다리도이박사일파리 아, 다 넣는다 좀 근데 아 맞네 타이거 레몬 응. 나는 네가 탄산수를 사 놓은 줄 알았잖아 이거 다는거 찍어주고 그래? <웃음> 따따구라. 깔깔깔깔. 잘바닥에 파스하고. 이거를 종아리에 붙이고. 아, 너무 아깝네, 이거. 내일 긴 바지 입으니까 그냥 붙이고 다니고. 그냥. 아우, 시원해. 아, 너무 좋다, 야. 케이파스를 어디서 하느냐. 붙이는 순간. 전율히와버려 아, 진짜 좋원다 이제 괄사로 조지고. 가면 되겠지? 여기 걸고. 왜안 맞지? 이 규격이 이게 세트가 맞나? 얘네, 얘네 둘이가 아 이거 열면 되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이제 일어났겠다. 한국이 이제 한 6시쯤 됐겠네난 <웃음> 바느질을 성공했네. 씻어야 되네. 씻어야 돼. 번역기를 돌려봅시다. 너라고 불러도 되나? 당신의 숙소. 이름 말해줄까? 로우라인가? 로우라. 라우라. 라우라. 우리의 첫 이탈리아 여행. 우리의 첫 유럽. 너무 TMI 남발인가? 너무 우절절이 어. 좋은 거 같아. 우리의 첫 유럽 여행이 너 덕분에 승고해졌어. 너 덕분에 시작이 좋아. 네. 너의 속소는 편안하고 네. 내 아플 때. 내 아플 때야? 응.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도 화장해서 그런가? 혹시 영상을 찍었나? 응. 나 자고 있어? 내가 가자, 가자 이랬거든. 다다 일어난 거야? 가자. 계속 나한테 가자고는 했네. 어. 한세번 얘기 했어. 음. 가자, 이 나는 먹하겠다아 어. 어, 어, 나 영어로 쓰고 있었네. 어. 이탈리아어로 쓰려 했거든. 바보다. 다시 해야겠다. 발음 뭐라고 했어? 브라지에? 라지브라야아스그러니까사넬 매장의 어떤 전문 브라지에겠지 이런 느낌으로 내 발음을 교정해 주더라고. 사랑해요 밀라노 쇼핑 천국 <웃음> 밀라노. 누워모보다 좋았던 누워모만큼 좋았던 없는 게 없는 시치. 너무 안 썼어. 너무 안. <웃음> 진짜? <웃음> 내가 그 베개 없으면 못 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Okay. <laughs> 나 2시에 일어났나 봐. 니막 컴퓨터 하고 있었잖아. 어 한국 시간 9시 되니까 그냥 눈이 턱 떠진 거야. 인스타그램 좀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 거야. 시간을 보니까 한국이 12시 돼? 배꼽식에 올려가지고 <웃음> 복숭하나 먹고 일어난 김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하나 올렸는데 이게 데이 1인가 2인가 <웃음> 나음또 편집할 때 1, 2, 3일을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 너무 헷갈리는 거야. 우리 출발한 일부터 시작하고 네더 이틀인거잖아 나다잘 샀다 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잘요다 나는 왜 사람들이 돈을 쓰면 기분이 좋네 내돈다니 <웃음> 가방도 예쁘더라 네. <웃음> 네. 음. 네. 맞지? 그거는 스페인에서 한번 추라기를 해봐야겠다 <웃음> 내가 한번 해볼게 어디 <웃음> 안 나오게 할 이 팬티가 나오는 일은 없을 거야. 황하게 먹어도 괜찮겠네. 응. 이상하니까 가슴이 절로 나와있는데 <웃음> 미해 인사람 <미안해> 온 <이상한> 거야. <웃음> 안녕, 이렇게. <이런> 나을까 <웃음> <알았을까>? 먹어봐. 니뭐 <웃음> <웃음> 먹을 거야? 니뭐 <웃음> 먹을 거야? 나한테 <웃음> 나안 <난 웃음> 먹어봤고 꿀 먹어봤는데 <웃음> 나? 나꿀안 <별> 잔. <웃음> 이게 2,000원이라 했나?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웃음> 5,000원 얼마. 이거 완전 새그러운 그거네? 로고트? 응 당연히 잘 때만 틀린 거지. 나 불편을 잘 때처럼도 모를 걸? 나불편해잘는 약간 어버가도 모르는 그런 거거든. 근데 비행기에서 못자 근데 이 대화를 하더라고관세인를 계속 하는 거야. 관세? 당일 전에 택스 리펀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응. 하더라고. 계속하고 어? 그렇다. 카네옷자라 응. 하고. 있어. 그땐 내가 깨 있었어. 자기 응? 직전이었어. 그런 거 아니야. 응. 어, 아니, 다는 니한테 네. 알려주려고.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웃음> 그러고 기절한 거지. 음. 그집는 막... 안했지. 이 시골서 나 일을 찾아보지 않았던 분이지. 널 그렇게 전 꾸준히 돌아왔어. 아우 세그럼. 아우 내 스타일이 아니. 아우 아우 음. 우리 미술관을 갈 거가 비렌즈. <웃음> 내가 찾아놓은 거. 곳이 다 그런데긴 하더라고. 강물과 미술관. 동물 아니면 그럼 미술관, 성당 말고 없죠. 어제 돌아다니고 보니까 <웃음> 관광명수에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우리 처음 갔잖아 눈 뒤집어주면 음. 또 뒤집어주면 져 <웃음> 어떡하지 나는 어. 저 콜라스는 7월에 갔거든요 그냥 사고 싶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안 사고 스페인가도 있겠지 하고 안 샀는데 없어 여기가 더 싸겠지 해서 안 사면 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음. 프랑스가 더 싸겠지 했는데 그걸 음. 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걸 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음. 우리는 좀샤에 가방을 사줘야 되는데 언니 샤에 사달래 샤넬을 좀 알아가지고 샤넬 병에 걸렸네지금 샤넬을, 이거... 샤넬 샤넬. 샤넬을 어디가 제일 싸려고 샤넬은 어디가 도 비싸 사오는 거에 의리를 둔다더라고 관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에서 사나? 또이또이래 외국에서 사오는 게 비싸게 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있으면 사야 된다 이것도 어제 스페인 쇼핑 리스트 한번더 봤거든. 꿀 대구? 꿀 먹어야 되는 꿀 대구를 하고. 꿀을 넣은면 되고. 물가도 싸고, 요리도 맛있고. 먹는 게 즐거운 라라는데 너무 짜대. 덜 짜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면서. 원래 했는데 오늘 응. 색면서 이제 안 하거든요 나좀 차이가 나? 차이 여기 한런거지어나 응. 응. 원래 눈 밑에는 진하게찍거든 근데 약간 점을 이렇게 군덩 흔들 찍는 거를 많이 하거든 이처럼 여기 음. 코리에 점을 찍는 거 게... 그... 뭐야? 타투를 하려 했다고? 어. 비싸다, 야. 그냥 매일 그려. 이제 한 9시, 10시 된것 같은데. 해가 뜨겁대. 진짜지, 난 오늘 니트를 입었는데. 우리 거기 내가 한번더입었 한참 잘못 들고 왔어. 시간을 돌리고 싶네. <웃음> 미랑했으니까 나 진짜 유어버리는데 학생 아이가 바지를 잘못 잘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잘라 <웃음> 안그래도 여기서 신체조건 열악한데 더 웃음거리가 되어다 <웃음> 우리 볼 때마다 웃고다인데 소파인데 이 소파는 사실 소파베드였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근데 힘든데 순수잖 어, 지금 좀 식욕이 없다. 하고 멋았어. 오늘 대박았네. 어봤는거다이다 너무 어서 정말 아, 음. 크게 왔어. 예. 한국에서는 저 사람 이 들으면 안 돼서 막 이렇게. 내가 뭐 봐. 있다 이게. 고기 같고. 어, 왜 맛있어? 고기 아니 이탈리아인 거구나 미국 맛이야 손씻고 먹는 거 맛있다 칼진스타복라고 있다고 하면좋겠스카를라고 먹어야 되는데 손안 먹었어 피가 오는 줄모르는데지만